안녕하세요 여러분 의결정구입니다 아마 3개월 전쯤이었을 겁니다 배틀그라운드가 배틀로얄의 선두 주자로 우뚝 서올랐을 즈음 배틀로얄 장르의 후발주자 포트나이트가 해성같이 등장하여 무섭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영상들도 제가 몇 개만 들었죠 당시 여론들은 대충 이러했습니다응배그살돈 없는 사람들이 나 하는 게임 응 표절 응 노잼 안해 뭐 대충 요약해보자면 이런 식의 부정적인 여론들이 보였던 기억이 있는데요. 2018년이 된 지금 포트나이트의 위치는 어떠할까요? 2017년은 배틀로얄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배틀그라운드의 성공으로 인해서 배틀로얄의 큰 붐이 불었습니다. 뭐 어느 게임이나 그렇듯이 게임 하나가 크게 성공하게 되면 해당 연도는 그 게임으로 도배가 되기 마련이죠 리그 오브 레전드의 성공이 그랬듯이 이후 수많은 MOBA 장르와 이를 혼합한 다양한 게임들이 탄생하였습니다 뭐 배틀그라운드 역시 큰 흥행으로 인해서 수많은 배틀로얄 게임들이 출시하거나 MOBA와는 달리 슈팅이라는 기본 전제가 붙어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많은 FPS 게임들이 배틀로얄 모드를 내놓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게임을 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이 포트나이트는 이 배틀로얄을 모드로 낸 게임 중 하나인데요. H1Z1, 배틀그라운드처럼 리얼리티한 그래픽의 리얼리티한 게임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본래 자신들의 포트나이트에 존재했었던 크래프팅과 갖가지 총을 이용하여 새롭게 자신들의 모드로 제작한 포트나이트만의 배틀로얄 모드였습니다. 초창기엔 얼리언을 사용하는 배틀그라운드 입장에선 자신들의 파트너사가 비슷한 게임을 내놓았다면서 유감을 표했었으며 이에 따라 유저들도 표절이다 표절이 아니더라도 상도독에 어긋난다 금방 망할 것이다 라면서 포트나이트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배틀그라운드가 동접자 200만을 달성하면서 스팀 기록을 경신할 때에도 포트나이트는 꾸준하게 동접자 80만이 넘는 기록을 보여줬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그저 그랬죠 하지만 지난 2월 9일 포트나이트는 배틀로얄 모드를 출시한지 139일만에 배틀그라운드의 최고 동접자 325만을 웃도는 340만이라는 엄청난 동접자 수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배틀그라운드는 3 2 0 0 0원이나 주고 사야하는 게임이고 포트나이트는 돈 없는 찐따들 아무나 할수 있는 무료 게임인데 당연히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많 지요 라고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이 요인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무료는 무료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32,000원을 주고 무언가를 구입했다면 아무리 좀구리다고 해도 바로 버리긴 좀 아깝죠 하지만 무료로 나눠준 물건이라면 누구라도 별 생각 없이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플레이는 많이 할수 있으나 게임을 꾸준히 플레이하게 되는 동시 접속자 수는 그 게임이 어느 정도 재미를 가지고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현재 배틀그라운드의 힘이 많이 꺾인 영향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부류가 딱두 가지인데 인종차별하는 사람이랑 핵쟁이 짱개XXX들입니다. 이처럼 배틀그라운드 핵문제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며 배틀그라운드의 중국시장 또한 성장이 멈춘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카카오 게임즈처럼 텐센트가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많은 중국의 유저들은 중국에서 서비스될 배틀그라운드를 기다리면서 스팀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보입니다. 뭐이 점은 좋은 현상이라고 할수 있겠죠. 또한 펍지 주식회사와 텐센트가 공동으로 작업하여 중국에 내놓은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일명 절지구생 자극전장이라는 게임이 PC버전의 배틀그라운드를 훌륭하게 이식함에 따라서 많은 유저들이 이를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배틀그라운드의 부진과 더불어서 포트나이트의 매서운 마케팅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에픽게임즈 측에선 부진하고 있던 파라곤을 과감하게 서비스 종료를 시켜 포트나이트의 인원을 집어넣은 상태이며 한국서비스와 더불어서 각가지 광고를 쏟아붓고 있는 등 초창기 광고가 없다시피 했던 배틀그라운드와는 확실히 대조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초창기 배틀그라운드에게 한참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포트나이트지만 꾸준한 업데이트와 핵에 대한 강력한 대처로 인해서 무섭도록 성장하고 있는 포트나이트 트위치 시청자 수도 현재는 포트나이트가 더잘 나오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확실히 포트나이트가 단순히 아류작으로 취급받는 수준이 아니라 배틀로얄 장르에서 배틀그라운드와 투톱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했었지만 포트나이트의 성장은 분명 배틀그라운드에게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원동력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뭐 다시 한번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저는 둘다 응원합니다. 포트나이트 배틀그라운드 파이팅!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